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드래곤볼 레전드 4주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4주년인데요 그래도 1년마다 이렇게 주년 캠페인 때 돌아오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신용 이벤트가 있죠 드래곤볼 레전드에서는 용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친구의 QR코드를 교환해가지고 하루에 세번씩 드래곤레이더를 통해서 QR코드를 스캔 후 드래곤볼 또는 아이템을 어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혼자서 레전드를 해요 제 주변에는 레전드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 그리고 매번 친구가 있어도 코드 교환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영상으로 안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글 검색 화면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J 게이머라고 치시면 바로 맨 위에 상단에 J 게이머 앱스 드래곤볼 레전드라는 검색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맨 위에 이렇게 드래곤볼 QR 제너레이터4 드래곤볼 레전드2021 이렇게 나와 있죠. 자이 숫자만 봐도 아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나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친구 코드 3명의 거를 반드시 기억한 다음에 입력을 하고 Get QR 코드를 누르면 여러분들은 드래곤볼 레전즈 신용 이벤트 용신 이벤트를 매일매일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자 이제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친구 코드를 적었습니다 친구코드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한번 Get QR코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QR코드 3개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가지고 정말 용신이벤트 진행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드래곤볼 모으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캔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QR코드를 다운받았다 싶으면은, 어,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니터에다 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다 하시면은 카메라 모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발행한 QR코드 한번 갖다 읽어볼까요? 자. 자, 과연 읽힐까요? 어? 획득 아이템에 1이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친구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g QR 코드를 눌렀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될까요? 자, 읽고 있어요 과연? 아! 이번에는 결정 100개 얻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될지 보겠습니다 샷! 자왜못 읽지? 잠시만요 읽어라! 자 읽은 것 같아요 볼까요? 아 역시 세개 모두 다 이렇게 읽어서 아! 오늘 할거 영상 찍으면서 바로 다 했네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대략 30일 정도 남았는데 30일 동안 세개씩 모으면은 충분히 드래곤볼 용신 이벤트 모두 다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봐요 익빠 안녕!